Bye.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사적 모임 인원수와 영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이라죠? 네, 위드 코로나가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도 아직 긴장을 놓을 수 없겠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 1008회 로또 총 판매액 1,037억 원, 1등 당첨금 249억 원으로 11분이 당첨돼 1인당 22억 7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6,220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황금 마이크가 간다는 숲을 즐길 수 있도록 복권 기금이 지원된 현장 찾아갑니다. 오늘 황금 마이크는 자연 속으로 떠나봅니다. 아름다운 산과 숲이 가득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복건 기금이 지원하는데요. 한국사복지진원에서는 작년에 건 기금을 활용하여 접근 나눔숲과 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 배려 계층의 정서 안정 및 신체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연을 좀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숲 체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에 실제 체험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냥 걷기에 바빴는데 어, 오늘은 조금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어, 자연과 함께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걸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행 약자들도 불편함 없이 숲을 즐길 수 있도록 한 무장의 나눔길.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도 다니게 길을 너무 잘해놨어요. 너 소녀같이 너무 기뻤어요, 오늘. 2021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나눔숲 나눔길은 총 1,088개소인데요. 한국산인복지진흥원에서는 2022년 복권기금 695원을 지원받아 취약지역 6세 인프라 확충 사업과 취약계층 수치원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는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환경보호에 힘쓴 대학생 한분 모셨습니다. 네, 덕성여대 약학과에 재학 중인 이보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보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구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그룹을 만드셨어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해 약학배학 친구들과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아이돌 약탄소녀단을 결성했습니다. 약국을 찾아다니면서 폐기된 약통을 직접 수거해 키링으로 업사이클링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완성된 키링을 많은 분들께 나눠드리면서 제약산업 탄소배출량 문제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네, 약탄소녀단 굉장히 멋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번 봉사를 하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이번 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넓은 의미에서는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보건의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후위기는 의료격차를 심화시키고 저소득층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노력이 모이면 깨끗한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해 주시고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 시작합니다. 자, 제1009회 로또 추첨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번호 29번. 자,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 44번.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번호는 34번입니다. 아, 네 번째 숫자 알아보죠. 행운의 네 번째 숫자 몇 번일까요? 23번이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이죠. 40번. 자 여섯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여섯 번째 숫자. 15번. 2등 보너수 별도 추첨합니다. 20번. 제천 9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29번, 44번, 34번, 23번, 40번, 15번이고요. 2등 보너스볼 당첨번호는 20번입니다. 지금까지 174대 황금손 이보배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